문득 생각났어 너의 그 웃음이 익숙했던 너의 그 향기가 언제부터인지 낯설게 느껴져 마음이붕 뜨네 문득 생각이 났어 널 처음 봤을 때 날 보던 네 눈빛에 움직일 수 없었던 순간이 왜였는지 이제 알겠어 한동안 잠못 들었어 머릿속 너가 들어앉아 있는 그 자리가 어색해서 널 보고 싶단 말이 나와 널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눈을 마주치면 터질 듯한 마음 내겐 들키고 싶진 않은데 널 좋아한단 말이 나와 널 사랑하고 있진 않을까 눈을 마주치고 하고 싶었던 말 내게 언제쯤 전할 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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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쯤 전할 수 있을까